제발 아이콘 어 아이콘도 이거 바뀌었네요. 올로 아이콘 뜨자. 근데 그럴 리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줄 리가 전혀 없어요. 이쁘나와 1250원 막 이런, 이런 식으로 뜨겠지. 1 0억까지 의미가 없어. 저 이거 만약 100억 뜬다? 저저 만약 이거 진짜 100억 뜨잖아요. 거짓만치고 학교 휴학 때립니다. 휴학 때리고 유튜브 각봅니이 진짜. 그럴 리가 절대 없기 때문에 맞죠 1200만원 이럴 거라 얘기했죠. <웃음> 아, 진짜 넥슨... 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진짜... 아,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진짜... 어, 맨블랙엠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딱 받아주고, 이런거 받아주기만해도 진짜 많이 볼수 있는데 뭐가 좋나요 요거는 나가 봤을때 하얀 토끼 상자가 좋다와 포함 제일 좋은건데 <웃음> 제일 좋은게 걸렸는데 하얀 토끼 상자 다 제일 위에 있는데 제일 좋은거 걸렸네 개꿀 하얀 토끼 와우 요거 다주나보다 이런거 팔감까지 맞아요. 저런 것도 운이지. 125까지, 막, 이런 것들. 저거, 좋은 거 절대 안 떠요. 요것도, 진짜 잘 뜨면 3억이야. 진짜. 잘 뜨면. 근데 1억 7,500. 이 정도 주고. 이것도 잘 뜨면 3억이에요. 10억 절대 안 줘. 진짜, 처음이신 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상대는 넥슨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상대는 넥슨이다. 10억, 어? 10억까지 있는 이러면 한 5억 정도 주는 거 아니야? 한 5, 8억까지 잘 뜨면 은막 10억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론상 가능해. <웃음> 이론상 가능한 거예요. 넥슨, 이게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음, 이런 것들도 현혹되기 쉬워요. 막, 이런 거막 보면은 8카까지 주는데, 와, 그러면 진짜, 와, 막 엄청난 거 주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아이콘 호나우도 막 8카 나오고 이러면 나 진짜, 굳이 현실 안해도 되는거 아니야? 그럼 나 아이디 팔아야지 이 생각하시는데 이론상 가능합니다 현실은 보여드릴게요 저가 넥슨만 8년차 7년차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음. 3억 뜬것도 나쁘지 않은거다 어 진짜 그 정도야 이런 것도 로드투막 이런 것도 막 주는데 뭐 8강 이런 거 뜨면 레전드지 어. 저런 거 절대 안줘요 5강, 5강에서 6강 뜰걸요 요거 8강 절대 안줘요 엑스님 보세요 5강 주죠 이 5강 1800뭐 탑프라이스 이라는데 진짜 이러는데 뭐 LH 오카 뭐 이런 것 뜰걸요 별렇게 안줘요 <웃음> 85플러스 뭐핫뭐 뭐 이런 오. 어. 오 이건 좀 나쁘지 않게 떴다 어 이건 좀 나쁘지 않게 떴다 가끔 그냥 이런거 줘요 뭐 상대편 진짜 그래도 희망은 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희망은 줘야된다 이런 느낌 그냥 고문이지 이 정도면 희망고문 6000 넥슨은 아 진짜 다른게임 생각하고 넥슨하면은 피파 하면 그냥 보상같은건 받을수있는거 다 받으세요 진짜로 최대한 이득을 줘 받을수있는거 다 받고 현질 절대 하지마시고 강화 절대 하지마시고 어. 팀갈도 그렇게 많이 하시지마시고 진짜로 막 이거할까 저거할까 막 이팀할까 아니면 저선수 뽑을까 이러시면은 구단까지다 까먹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교무하나왔던거 러지 마세요 제발 이런 것들은 진짜 잘 뜨면 10억 10억 주나? 진짜 잘 뜨면? 절대 좋은 거 그렇게 안줍니다 한 요또 스파크 튀겠네 잘하면 근데 안주고요 진짜 잘하면 10억 대망 대망의 요거 요런 것도 진짜 얼마 안 줘. 요 최대 8강? 이거 1카 포함이거든요 팔카 절대 안떠요. 이론상 팔카 뜰수있거든요 이론상. 팔카 그렇게 쉽게 안줍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지. 불꽃 안뜬다. 맞죠? 스파크 뛰죠? 이론상 7카막 이런식으로 희망고문이에요. 음. 이게 피파입니다. 희망고문이에요. 저런거 7카 떠서 오! 설마! 이런식으로 해주는데 희망고문이에요. 음. 진짜 안줘요. 한대는 넥슨이야. 로드굴리트 농영 언제 적거냐 와. 이런 식으로 오늘 그래도 총해서 25원 번거 같은데. 30원 벌었는 것도. 요놈의 나쁘진 않지. 공짜로 해서. 30원.